자,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지금 안녕하세요, 팀원입니다! 박 박수! 요 박수. 오케이, 그러면 오늘. 뭐 때문에 모인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 잘 알고 계세요? 저는. 당연히 모릅니다. <웃음> 아, 그러니까 오늘 보 이유는? 사랑 진짜. 해 사이다 아 저희가 약간 사이다를 상세해 주 오늘은 사이다로 그런 거네 이거 <목소리도> 받서라벨를 한번 보시면확인수요 아니 뭘, 무슨 아, 소리야 소리 라벨 라벨 이곳 스튜디오는 다섯 개의 테마펜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테 아, 이렇게 하고 라벨 는성 이렇게 봐야 되는지 네 이곳 스튜디오는 총 다섯 개의 호기심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호기심 해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멤버 승리를 거머쥐는 팀에게는 별 스티커가 주어집니다 별의 총합이 가장 많은 멤버에게는 입이 떡 벌어지는 베니핏을 제공합니다 나 이거 어, 뭔지 알았어 괜히 별 스티커를 주는 게 아니야 뭐지? 네, 별이 7개가 모이면 뭐가 돼? 칠성사이다 <웃음> 우와 협찬 어. 칠성 <웃음> 칠성 칠성. PPL이 PPL이야? 그래서 칠성사이다야? 칠성. 칠성 네, 셋이 치다 하나 둘셋 와우! 잠깐만, 잠깐만! 하나, 둘, 셋! 오! 여기 어디지? 아, 아, 어. 절대 이거 안해주시면 아, 절대 안해지 <웃음> 여기 여기 어 어디지? 여기 <웃음> 뭘까 지 여기 지 어디지? 여기 어디어디라 아, 사이다. 여 어디지? 여기 어다지 여기 근데 이게 틀릴 수가 있나? 제가 동물적인 감각이 좀 뛰어나니까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 오케이 그래, 동물 그래. 제휴 렛츠고 아, 민수, 아, 아, 민수 제유 가야지 오케이 민수 제휴 빨래집게 잘 뽑아줘 <웃음> 근데 제가 원래 비겹이 이걸 맞힐 수도 있나? 쉬워 쉬워 이거 나 아, 숙소에서 해본 적 있어 야 근데 라떼도 했었잖아 우리 그때 그것도 있었어물 브랜드 맞추기도 했었어 우리끼리 재밌게 논다 먹을게요 아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콜라야. 왜왜 그, 그, 그, 그렇게 그, 생각하죠? 겁나 웃기다. 맛이 콜라야. 아, 이거 잠깐. 콜라야. 아 이게 어. 다음 잔. 다음 잔 있다고? 이거 콜라. 사이다. 사이다 어디는데두 개야. 너뭔무야 뭐, 뭐 아니 두개 중에 하나 맞춰야 되는 거. 야나두 개야 지금 사네. 내옆에는너 하나밖에 이게, 없는데.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웃음> 찾아봐. 이거야? <왜>? 찾아보지도 고 그래. 뭔디인데불싸하오 <웃음> <왜 싸워? 웃음> 찾아보지도 않고 그래. 이게 사이다, 이게 콜라. 지은은요? 콜라 사이다. 오, 대단하데 아, 아, 아나 콜라라고? 어? 근데 콜라 마시고 어, 사이다는데, 근데... 그것도 실패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 어, 그러면 실패. 맞았어? 니네 선수가.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진짜, 진짜. <웃음> 근데 내가 봤을 때, 인수가 콜라 콜라 트린 거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네. 어려워. 아, 이거 어려워. 아, 시작했어? <웃음> <웃음> 왼쪽. 컵 우회전, 오케이, 오케이, 좌회전, 오케이. 이거 맞아요? 아 네. 퀸닉.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웃음> 찬이 형 마신 거뭐 같아요? <웃음> 아니, 이게 똑같죠? <웃음> 아니, 이게 콜라맛도 아니고 사이다맛 사이. <웃음> 사이다맛도 아니고. 어, 이거 누가 잘못 담은 거 같아요. <웃음> 아까 동근이 형의 손가락 당잘 다... 할까요? <웃음> 어, 얘네 둘다 콜라예요. 도전 외침 오케이. <웃음> 기수 도전. 네. 이게 사이다고요. 네. <웃음> 이거는 콜라예요. 안대를 벗주세요아 아아 맞았어요. 와 이게 누가 콜라 마셨었어. 진짜요? 그죠. 아, 어, 어. 아 나는 나는 이게 동물적인 감각이 타고 나. 나블레. 오케이. 나 어, 오케이. 연기 어, 참... 제로미는 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Let's get it. 감각에 의존하는 거야. 감각에. 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알았어. 어, 어 오케이 제롬이 잠깐 연기 도 한번 마시는. 무조건 맞췄어 오케이 처음부터 말할게요 네. 사이다, 콜라 오케이, okay. 공기 콜라, 사이다 오오둘 중에 하나 또 맞았어 야, 무조건이야 잘맞았 여기 맛이 조금 더 무거워 여기가 더 가벼워 힘든데? 아아 맛이 무겁다 내가 맞았어 야! 야 내가 맞았다고 둘 중에 하나 나. 틀린 거야 <웃음> <웃음> 맞췄? 마침반이니까요. 여기 맛이 조금 더 무거워. 오, 오, 오, 오, 오. 오. 아니 근데 진짜 여기 맛이 더 무거워. 고! 그거 오, 그럼 타르 숨겨면 돼요. 안 되면 대결할... 어, 어떻게 저렇게 마셔 탄산을? 사이다, 콜라. 오케이, 어... 경우 나왔고요. 잠깐만 근데 콜라, 사이다가 많았나 맞아요. <목소리> 확신해요? 네. 10년 동안 콜라만 사용산라 나왔나요? 아 모르겠어. 사이다, 사이다요. 오케이 okay. 음... 그게 도둑... 아니... 콜라였어? 아하하하 콜라 하나, 엄 아, <웃음> 아 됐습니 이제 그러면은... 누구나 맞죠? 재윤이 형아치은이형 자, 그러면은 준비하는 동안 신기한 거 하나 알려줄까요? 아, 준비가 다 됐네 <웃음> 다음에 알래 오케이, 한번 응기 주세요 맛있다 <웃음> 여 음, 진짜 재윤이 당황한다 <웃음> 콜라 아, 사이다 아, 나콜라네이 망했네. 네, <웃음> <내> 얘도 콜라지. <웃음> <웃음> 어, 나 맞췄다. 형, 확실해요? 어, 이거 콜라. 사이다. 어? 나 콜라 사이다. <웃음>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웃음> <웃음> 회사 발전 어떠세요? 다섯 컵 해서. 자, 다섯 컵 하겠습니다. 네? <웃음>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고구마. 사이다. 네, 다음 어. 주제 주세요. 오. 오, 뭐. 아, 아, 이거 할수 있어. 아, 난 불가능. 저 불가능. 맞출 수 있어. 가능. 세세한 거를 다르게 하면 그거 못 맞출 것 같은데. 저 요리의 네. 내용물도 맞췄어요. 저는 심지어 다 같이 있을 때그 피자를 맞아. 맞췄잖아요. 피, 피자 다 맞췄잖아요. 제가 피자 종류를 맞췄거든요. 개코거든 가봅시다. 한 번.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네. 친구가 도시락을 주먹밥 사왔는데 제가 그 내용물까지 다 맞췄거든요. <웃음> 무슨 주먹밥이었는데요? 멸치, 베이컨, 아몬드 볶음밥이요 와, 그럼 맞췄다. 야, 그거는... 너 진짜 대박인데? 내가 나와라고 했다. 연다. 음식을 지 마! 진짜 위험해. 여보세요? 어머, 어머! 잠깐만, 진짜 뭐야? 아, 뭐야? 우와! 자, 민수 형부터 맡아볼게요. 올려주지 마세요. 손에 올려주지 마세요. 어? 아니 왜요? 뒷진저, 손 뒤집네. 어디있는데? 뒷진뎌요? 아! 아니 어딨는데요? <웃음> 손 내려요! 손 내려요! 손 내리라고요! 열정샷! 열정샷! 있어 내 앞에? 열정샷 응. 나잖아. 아! 아알 뭐, 머리 냄새 오케이. 나는데? 머리 <웃음> 아, 아, 냄새... 모근 아. 냄새 났어. 누구 머리에요? 웅기요. 오케이. 저거부터? 도전! 약밥 믿으는요전국장이 어, 확실해요. 정답은! 어, 나또! 나또! 나, 또. 나, 또. 제가 나또를 실물을 처음 봤어요. 저는 엄마가 식당을 하시기 때문에 어, 제 오. DNA를 속일 수 없어요. 어, 저희 어머님은 선생님이십니다. 오케이. 뚜껑을 아. 아. <웃음> 열어주세요. 열어주시고. 와 내가 확실한 건 이거 오늘 가짜 은 건가? 봐. 됐어. 아, 이거네. 싱싱해 보이긴 한다고 오. 되게 파릇파릇. 어, 나 알아, 나 알아. <웃음> 나 이거 진짜 뭔지 알아. 알아? 저 해도 돼요? 응기 바로? 응기 양념치킨 네 근데 재미없게 양념치킨을 가져오셨을까? 음. 지금 제약진분들 약간 동공흔들리고 그래도 후각이 좋은 편이거든요? 오 맛있겠다, 저거 하나, 둘, 셋 네. 이제... 우나 음. 이거 보기만 해도 좀... 아, 만 잠깐만, 이게 징그럽게 생겼어? 어, 다음 안 돼요. 다음은 실격 처리입니다. 나 이거 무조건 알았지. 아,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 내 기억으로는 네 튀김 같아. 아, 음. 튀김이구나. 이게 지금 약간 아. 헷갈리는 게 오징어 튀김인지 가, 고구마 튀김인지 모르겠어요. 고구마 튀김. 찬이 형 바로 도전하실 겁니까? 아니요. 아니, 형 아니, 아니, 아니, 계속 닫고 있잖아요. 안 닿았어. 아니, 안 닿, 지금. <웃음> 동훈이 지금 먹고 있어요, 지금. 자, 아, 반칙쟁이. <웃음> 안... 안 닿아요. 쏘리, 쏘리. <웃음> <웃음> 정답, 오징어 튀김. 정답아? 저도 오징어 튀김 아니 요 오징어 냄새가 많이 나. 안 닿아주세요. 오징어 오징어 오, 맞지? 오. 하나 둘셋오아 이상한 나 이거 처음 보는 거 같아 진짜 이렇게 된거 됐다 뭐야 냄새가 안나 제롬이 숯냄새더 <웃음> 아래야 더 아래 더 아래가 뭐해? <웃음> 시윤아 뭐해? 지금 시윤이 큰절 아, 올리고 아, 있잖아요 지금 아, 아나 이거 뭔가 맡아본 거 같아 아, 나는 나 이거 아. 뭔지 알것 같아 준비됐나요? 네! 뭐지? 하나, 하나 둘, 둘, 셋! 치즈! 치즈 피자? 피자 한 명. 치즈 한 명. 치즈 치즈? 하나, 치즈 하나. 다 컷이요? 치즈 피자? <웃음> 아, 뭐야? 뭐야? <웃음> <웃음> 와, 근데 너무 이쁘게 생겼지, 치즈가. 자, 치윤이 형 정답? <웃음> 정답이래. 오 자, 갈게요. 제가 넣었어, 넣었어. 된장찌개. 프라젠찌개? 아니, 너 반칙. 나, 손. 손. 아니, 반칙 쓰는 거 아니지? 아, 이거는... 어? 이거 못 맞출 거 같은데? 어? 이거... 어, 아, 식... 냄새 나는데? 어, 진짜 식초 냄새... 뭔가 튀긴 크톤은시크시 시크톤은? 시크톤은? 시크톤은? 시크톤은? 시크톤은? 시크톤은? 시크톤 아 어머 왜요? 아하 어, <웃음> 어, 이거 어떻게 맞죠? <웃음> 이게 튀김 냄새랑 식초 냄새 얘가 시큼하다 해가지고 아니 그래서 사천탕수육 사천, 비슷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두개 중에서 고민을 했거든요 탕수육이랑 이건 했거든요 오! 오! 와! 찰칵 애왕 거북이가 밥 먹는 소리 강아지가 밥 먹는 소리 사람이 사료를 먹는 소리.